안녕하세요. 양커치외환거래이양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운드엔 좋은 셋업의 성공과 그리고 파운드 호주의 실패 셋업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파운드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지방에 공유가 된 셋업이고요. 보시듯이 파운드엔 4시간 차트 공유를 해드린 것이고요. 파운드엔 4시간 차트입니다. 트렌드라인 계속 유지가 되면서 박스권, 노란색깔 보이는 박스권 상반 브레이크아웃 후 추가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박스권 브레이크아웃 후에 트렌드인 혹은 스터처 리테스트를 주고 마이너스 61.8 피부나치 레벨까지 정확히 타겟까지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그렸던 박스권을 잘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시안 세션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 어, 박스권인데요. 보시면은 약 25시간 동안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후에 보시면은 브레이크아웃을 0%까지 주고 레진스에서 다시 스트럭처 레벨까지 리테스트 상방 출세선을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61.8 네, 타깃까지 정확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우선 위클리 차트에서부터 샤워했고요. 위클리 차트 업트렌드 채널 안에서 그리고 상방 출세 속에 어, 서포트, 위클리 서포트 149레벨이죠. 네, 149레벨 터치 후에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은 위에서 밑으로 트렌드라인의 상방 브레이크아웃, 트렌드라인의 상방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더블 탑을 한번 만들고 다시 한번 149 근처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서포트 스트럭처 레벨에서 더블 바텀을 이제 만든 후에 상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가 그러면 매수 세럼을 찾아야 되겠구나 해서 4시간 차트에서 상방 추세선을 만들어 주고요. 이 상방 추세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한이 안에서 매수 세러을 찾을 수가 있다 해서 박스권 네 나온 것을본 후에 박스권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에서 저희는 매수 세업을 네, 쉽게 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1.8까지 네, 이런 식으로 노릴 수가 있던 거죠. 네, 별다른 어, 드로우다운 없이 1대 약3 비율 해가지고 1% 리스크를 두었으면 3% 수익, 2% 리스크를 두었으면 6%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셋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운드 엔 매수 셋업이 나왔는데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제가 매수 셋업을 노렸지만 네, 이 같은 경우는 데일리 차트 마찬가지로 업 트렌드 라인을 보고 그 다음에 1.88라는 서포트 레벨이 유지를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 4시간 차트에서 서포트 레벨에서 다시 한번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상방 네, 안으로 들어와 주면은 이 리테스트를 보고 첫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네, 상방 안으로 들어온 후에 여기서 매수를 할 생각이 있고요 두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기까지 다시 안오고 그냥 치고 올라갔었을 때 1.895 정도 레벨에서 매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런식이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는 방법 혹은 1.89 위로 올라왔을 때 리테스트 보고 이레벨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 셋업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셋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이 셋업 자체는 거래는 안했지만 실패한 셋업이라고 볼수가 있겠죠. 그래서 1.880 서포트가 깨지고 하방으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호즈는 거래는 다행히 어 이제 우리가 원했던 세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거래를 하지 않아서 손실은 당연히 피했고요. 파운드 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거래를 통해서 1대 3 비율의 거래를 성공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타임 프레임의 추세를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아웃의 리테스트 그리고 스트럭처 레벨을 잘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강의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